Ice. y 서 그걸 a 응. 도 돼. Olaf have never carved ice before. All about ice. Ice is their life. Ice is 그 h e i r life. 깜빡이는 것도 해줘 어. 어 그러네 깜빡이네 <놀람> 눈이 하나하네 집을 읽고 엄마 엄마 근데 털 있는 애 어머. 걔가 중고인데 털 아. 있는 애애얘가 말고 털 있는 애 있잖아 어. 파란색 털 그래 몰라 이름 얘얘 yeah, yeah. 아, 얘가 이름이 뭐야 얘 이름 몰라 근데 얘 <놀람> 뭐가 트랑큘러 같지 않아? Welcome ladies! This 숙녀 r 승려, 승려! Disney Princess!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s 그게 미키가 알려 주는 게. 뭐?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. 패리 할수 있을까? 그냥 골라 줘 봐. 하여튼 머리 그 트리가 엄청 재밌어할 거네. 하나 하나 줄일 거야. 딱딱다다 머리를 기르고 싶지만 또 파마 때문에 머릿털이안 좋아진 거 같아. 오히려 그야 <웃음> 너무 오버해서 내리는 거 아니야? <웃음> 이렇게 먹었어? <웃음> 여기가 아빠지요 아니야, 아니야 아니 여기 여기 뭐 해주실 것 같은데? 어. <웃음> <웃음> 귀여워 부부 이거? 너이걸로찌들었어나이 이거? 다거 이거? 이거? 이거? 이거? 이 엄로 <목소리> 응응 말씀 꼭 드리고 싶어? 감사하다고? 알았어 엄마가 전해줄게 죽여라 엄마 음, 아 봤던게 이어보기가 되는구나 응 먹어봐 이보다 맛있을 수 없어? 아니 진짜 너무 맛있어? 너 아, 먹어볼래 진짜 맛있다 맛있응저 냄새가 좋고 좋아하는 디즈니 이러고 있잖아 그런 게 일반 영어랑 아. 다르게 교육용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영화나 동화책 읽어주는 것처럼 되게 맛있어 듣고 있어? 다른 것도 다? 응 내가 기는 걸로 되어있어 그렇게다 그런거야 어, 나도 알아 <웃음> 아는거 말하지만? 모르는 줄 알았지 나나 나, 봤는데 왜 몰라 어디갔지? 분명히 아까 비영식한거 아빠 테리 여기 없어요. 문 뒤에 없어요 네, 알았어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